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윽박 성희롱 논란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과거는 미래가 결정한다 19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최고다 윽박이 신임 여성 BJ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아프리카 TV를 통해 진행된 최고다 윽박과 BJ 오상큼과 아 말이 이상하네. 아 요즘 오, 기자들 왜 이래? 오상큼의술 먹방 생방송 장면이 담겼다. 이날 최고다 윽박은 초면인 BJ에게 "너 400주면 하루 자냐?" 고 물었고 당황해하는 BJ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다시 한번 400주면 하루 자냐 고 물었다 이어 윽박은 매니저들 다 가라고 하라 방송 끄고 다들 집에 가라 둘다 매니저를 보내자고 발언에 BJ를 당혹스럽게 했다 BJ는 계속되는 윽박의 성희롱성 발언에 웃음이 넘기랬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윽박의 발언에 참다 못해 자리를 떠났다 꼬 했는데 그 참다 못해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상금씨는 끝까지 자리 지키려고 했고 그 윽박 측의 매니저가 사태가 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 마무리하고 오상큼 씨를 보냈습니다. 4월 중순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고 실제 사건은 더한달 전인 3월에 있던 일입니다. 윽박이 해명 영상에서 자자고 하면 다 강관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냐, 왜 나를 성범죄자로 만드느냐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400만 원을 얘기한 부분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태명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리, 아, 아, 방금처럼 이렇게 했는데 다음엔 기억이 났는지 스스로 박지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아니고. 네. 오늘인데? 오늘이라고? 음수령료 응. 얼마 주실 거죠? 말해봐. 아니, 아, 말해봐. 흉가면은뭐 한... 말해봐 100정도는 주지 않을거야 끝이야? 1 0 0 200? 아 그게 끝이야 400? 아, 뭐 100이고 200, 400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정도만 할꺼라는거네가 예상하는거야? 너 그거밖에 안돼? 아, 그 정도만 할너 하면... 400주면 하루 자나요? 어. 너 400주면 하루 자? 그거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그런게 아니라 아, 나 진짜 그런게 아니라 너... 저 영상의 맥락을 보면 억박이 많이 맞습니다 흉가 방송 섭외 비용을 이야기하면서 오상큼씨가 100만원 이야기를 하자 그것밖에 안돼? 너 400주면 하루 자냐? 하고 물었고 이어 그런거 아니잖아 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너 개럼티가 왜 그것밖에 안돼? 그럼 400주면 하루 잘거야? 방송 개런티도 너희 자존심 정조같은거야 싸게 부르지마 대략 이런 맥락입니다 천보는 여성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알려진 것처럼 내가 400줄테니 나랑 한번 같은 뉘앙스는 아니었죠 그래서 윽박이 도 자신감을 갖고 자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윽박이 논리대로 따지면 여성이 정조를 빗댄 것 뿐이고 여성이 정조는 귀한 것이기에 그런 비유가 나온거다 수 있죠. 그래도 좀 찜찜합니다 그럼 400이 아니라 4천이면할수 있는건가? 어디까지나 개런티 곧 돈얘기고 개런티라는게 금액이 높으면 수용한다는 전제잖아요 결국 정조도 돈으로 살수 있다는 논리도 기저에있지요 어쨌든 저 멘트는 윽박이 많이 왔습니다 나쁜 의도로 한게 아니죠 그래도 어, 한국사회는 자 그리고 이를 저격한 유튜버들 영상들도 문, 좀 문제가 있어요 초반 흉가 개런티 얘기는 빼고 너 400주면 하루 자냐? 멘트만 보여주면 문제 삼았죠. 그러나 진짜 문제 발언은 그 이유입니다. 그 뒤에 매니저 보내자 단둘 있자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한번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수차례 반복하여 결국 매니저가 수습해서 게스트를 보냅니다. 영상 보면 오상급씨가 바로 윽박이에게 응... 진짜 안들러뭐 매니저 가라고 할게. 너는 매니저 가라고 했둘다 매니저 가라고 하자. 뭐 매니저로 가라고 해? 그래. 음... 응징을 어, 음, 음. 날립니다 이거 읍박이가 어디에... 고마워 해야 돼요 아. 정신차리라고 대응을 해주잖아요 독한 마음 먹으면 정색해서 나가고 이거 공론화해서 되든 안 되든 고소합니다 사적 응징을 해준다는 건내 손에서 처리하겠다는 표시예요 히트헌터의 사우리가 백톤 오암마 응징 리바이 병장의 법정부타같은 거죠 방력 아. 미친 야 아직 판교는 안됐는데 뭐야 리바이야? 얘 살리려고 이랬나보다 역시 오상큼씨 같은 날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에 공지를 띄우고 집에 가는 도중 윽박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기에 크게 생각 안하고 넘겼다면서 문제 발언이 성적으로 들리고 불쾌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소까지 진행하거나 많은 분들에게 얼굴 불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 분들이 우상큼 보고 왜 고소 안 하냐고 또 욕하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어? 어, 이렇게 말해요. 어, 그 댓글을 달아요. 왜 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는 역시 윽박이가 성희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당시로만 판단해서는 모른다. 과거의 판단은 과거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미래가 안, 알려줍니다. 좋아해서 자자 그런 건데 이게 자자 그러면 다 강간하는 거고 뭐 섹스하는 거야? 야 그래도 좀 관심이 있었어. 어, 외로워서 나도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 어필할 어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그돈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어내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게 많아 재수없죠? 좋같죠어 가진 게 많아 인기도 많고 가진 게 많아요 어필할 때 그거밖에 없었어 미안해 나도 연애하고 싶었어 어뭘잘못했지 모르겠어 아 구독은 취소해? 십세개갑질할 거면 해 네, 저는 이후 윽박의 해명 영상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전두환이 당시 학상 지령을 내렸는지는 당시 정황만 가지고 모른다 이후의 행적이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윽박이가 성희롱을 했는지는 당시 정황만으로는 모른다 이후의 행적이 말해줍니다 어뭘잘못했지 모르겠어 아 구독은 취소해 십새개 갑질할거면 해 레카들이 윽박 영상의 흉가협의 부분은 제외하고 보여준 것처럼 윽박이도 당시 자료 중 매니저들 보내라는 영상을 제외하고 올렸습니다. 서로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뻔뻔함을 고안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전엔 내가 먼저 내 잘못이 없어도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게 미덕이었고 남자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과를 하면 된다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다들 이젠 절대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적 갈등에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면서 사과는 곧 죄의 인정,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치인 연예인들만 보더라도 법정 판결 전까지는 절대 사과 안한다 개인이 이슈를 다루는 건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뻔뻔함, 남탑 분위기에 역시 개인이 탈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억박의 구독자고 우리 아이들이 윽박이 팬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윽박이를 애들에게 계속 보여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연왕 캐릭터의 윽박이가 부디 짐승왕 본능왕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자연의 왕이야 본..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 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